너무 없잖아. 네. 어디 갔냐? Thermaan, <웃음> <웃음> 나이와 함께 같이 사라져 버렸어. 친구...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머리 자체가 우리 손님이 숱이 앞에 숱이 없고, 이걸 어떻게 머리를 잘라서 스타일 있게 좀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는 좀 마스크 있는 상태 그대로를 어떻게 놓고 머리를 잘라야 마스크까지 다좀 웬만하면 좋을까. 어? 일단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머리를 좀 스타일 있게 자, 이렇게 넘기면 어떨까? 포마드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숱도 좀 가려지면서 네. 좀잘라보자이 너무 없잖아 네. 어디 갔냐? <웃음> 나이와 함께 같이 사라져 버렸어 이 친구도 저랑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잘라서 숱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질 줄은 옛날에 알고 있었어 사실은 <웃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이제. 머리 자체가 숱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우리 감춰가면서 머리 스타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Okay. 자, 이쪽, 위 앞머리 쪽은 이렇게 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숱이 없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없다고 해서 스타일을 안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약간 깔끔하게 약간 포머드형으로 해서 머리를 만지는 법과 이 자르는 법을 좀 한번 알려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보시고. 어 이렇게 좀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가 투블럭 상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윗머리 라인이 좀 많이 올려 쳐서 오늘은 조금 칠 거예요 머리가 많이 뜨시긴 하는데 6mm 정도로 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고 있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한번 잡아 볼까요 투블럭이잖아 그래서 아, 너는 잡지 말고 그래서 약간 6mm로 살짝 이렇게 밀어 주세요 마스크를 요즘 벗으면 안되잖아 머리 자를 때도 좀 쓰고 잘라야지 그죠 네. 그리고 마스크 벗는 거 자체를 좀 요즘은 많이 싫어하시니까 마스크를 쓰게끔 하시고 약간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조금 더 빨랐다면 이제는 좀 천천히 머리를 잘라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템포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그 다음에 자 6mm로 밑으로 라인을 좀 밀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6mm 보다는 너무 바싹 치시게 되면 이 윗머리가 너무 헐거워요.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머리를 잡고 머리를 이렇게 넘긴다라고 생각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손님 입장에서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 그죠? 어 왜냐면 귀찮아서 머리 염색 그 이렇게 좀 스타일을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손님이 어, 좋다 하죠 그래서 위에 머리 같은 경우는 빛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그대로 좀 위를 이렇게 살짝 걷어 내주세요 이거를 위로 이 각도를 밑으로 붙이시게 되면 너무 팍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처치곤란이 아무것도 못해요 손님 입장에서 그래서 약간 일자성으로 쭉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이 부분 내려서 6mm를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90도로 쭉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옆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일자로 쫙 서게 만들어주세요. 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있다가, 드라이를 만지면서 살짝 눌러주는 정도만 하시면 되게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옆라인은 이런 식으로 90도가 갈수 있게 90도로 이렇게 각이 딱 일자로 질수 있게 잘라 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 윗부분을 너무 바싹 안 친다 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바로 옆머리 뒤쪽에 이 옆라인 같은 경우를 상고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싹 너무 치시면안 돼요. 같이. 여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일자로 잘라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이게 80도 정도 되겠네요 이 밑에는 45도인데 이쪽 앞쪽으로 봤을 때는 80도로 이렇게 쭉쭉 70도 위에 8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7, 80도로 해가지고 머리를 상고형을 갖춰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 같은 경우를 우리가 3mm나 2mm로 머리를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한 번에 이렇게 가시면 어 조금 속도가 좀 빨라지실 거예요 6mm 탭을 끼시고 그 다음에 6mm 탭 낄때 팁은 이 뒤, 뒤에 있는 이탭 부분을 우리가 잡고 잘라 주세요 제가 어느날 보면 잘못 잘랐을 때이 부분이 부러져가지고요.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부러져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를 땜빵을한번탁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되게 위험한 부분이니까 탭을 끼실 때도 끼고 난 뒤에 뒤에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주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그냥 끼고 이렇게 이렇게 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부러져서 옆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가지 잘 지켜주시고, 상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약간 높은, 높은 상고형을 칠 거예요. 이 부분까지 다 쳐버릴 거예요. 다 위로. 이 부분은 살려주고. 예. 네, 그래서 약간 요건 내려주시고. 이번엔 오른쪽 부분에 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투블럭 창고니까 위에 부분을 살짝 걷어주시고 마스크에 있는 끈을 잡고 6mm를 잡고서 6mm를 밑에 라인만 이런 식으로 살짝 쳐주세요. 대신 이걸 이렇게 치면 손님 마스크에 다 떨어지니까 약간 이쪽으로 좀 버려주세요. 머리카락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6mm입니다. 6mm, 6mm. 그래서 6mm를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90도로 들어서 또 각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눌러치는 게 아니라, 90도로 이렇게 천천히 쳐서 위로 이렇게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이게 이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오겠죠 그 부분을 자르셔야 이제 자르면서 이 라인이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게 상고형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약간 투블럭으로 가고 이 뒷부분은 상고로 갑니다 그 다음 옆머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옆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왼쪽 부분 잘랐던 거랑 똑같이 자 바로 들어서 70도 80도 이런 식으로 살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각자 이렇게 라인이 맞으실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라인을 7, 80도로 같이 올렸을 때 아주 이상적인 머리 스타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2mm에서 3mm로 머리를 살살 올려치기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 거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을 정리를 해 주셔야 두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살짝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이렇게 털면 되니까 약간 그런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르세요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우리 손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될것 같고 밑에 부분, 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3mm로 살살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깔끔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뒷머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요걸 좀 내려주세요. 자국이다 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자, 뒷머리 부분은 이제 상고형이죠. 높은 상고로 잘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위에 부분을 먼저 한번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80도로 하긴 하는데, 이 뒷날 같은 경우가 밑에 부분을 닿지 않게, 위에를 이렇게 80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벌써 상고형을 잡혀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머리는 6mm를 낀, 탭을 낀 상태에서, 밑에 부분을 잡아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6mm로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 라인을 전체적으로 같이 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옆모습도 마찬가지 쳐주시고. 그다음 요 윗부분 남아 있는 상고형의 이 두상 자체의 뒤통수 부분을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떠 있어요 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로 떠 있는 상태에서 위에를 이렇게 걷어내주시듯이 이렇게 걷어 걷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살 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자꾸 해면. 자꾸 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금방 늘어요. 너무 네,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렇게 쉽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위, 아래, 위, 아래. 또 이렇게 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라인도 마찬가지. 이쪽 부분도. 위에 잘라 주시고요. 바로 밑에 거 잘라 주시고요. 위에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 밑에 잘라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잘라주고 아래 잘라주고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리듬을 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빨리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특급 노하우로 제가 저만 자른다는 이 커트 기술은 가위와 같이 복합했을 때 어, 가위, 뭐, 가위로 자른다는 느낌처럼 자르는 커트 기술을 말하는데, 이거는, 어, 이건 제가 봤을 때, 난본 적도 없으니까, 나만 자르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야? 네, 저, 등록기, 등록기. 어, 그래? 나밖에 못 봤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는 무조건 2mm 정도로 해서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뒷머리도 약간 상고형으로 살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좀 약간 높이가 높낮이가 높다 낮다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만 잘라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약간 처진 부분이 약간 없잖아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봐서 잘라 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가 높고 낮이는 그거는 정말 나중에 다 잘라 놓고 나서 한번 이렇게 살짝 훑어 보면 되는 거지 자르면서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어느 정도 보고 근데 여기 보고 괜찮아. 저쪽 가서 잘랐는데 이쪽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정확한 그 기억력을 좀 갖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하나. 그래야지 더 자를 것도 없고 그 높낮이가 얼추 맞으면서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고형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이거는 뭐 고도의 그냥 나만의 테크닉이고 그냥 이거는 따라할 거 없고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세요. 위에, 밑에, 위에, 밑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바로 우리가 라인을 따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왼쪽 머리도 이 라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에 좀 길다고 생각하는 거는 살살 이렇게 정리를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선을 좀 깔끔하게 됐고, 이제 뒷머리 라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상고형에 어떤 높은 상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가마 부분이,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가마 부분이 이쪽 윗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위 쪽에 그래서 위쪽에 가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이 부분은 서서 안 이쁘겠죠 그래서 밑에 라인 쪽으로 해서 높은 상고긴 한데 그래도 이 라인을 잘 지키셔서 잘라주시면 굉장히 이쁜 머리가 나오죠 방방 뜨긴 하는데 이런 머리가 조금 더잘 자르면 되게 이쁜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어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옆머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그 이렇게 싱글링을 하는데 이런 어떤 가위를 옆 가위질 이라는데 옆 가위질을 이렇게 살짝 뒷 가위질로 해주시면 아주 라인이 잘 서고 어 뻗친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나오면서 이 뒤통수 약간의 뒤통수로 우리가 짱구형의 머리가 나오죠 그래서 옆에 머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머리 제가 질감 처리와 옆머리 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을 살살, 밑에 라인도 살살. 지금 숱이 없는 부분인데 수을 너무 많이 치면 안 되겠죠? 숱 없는 분들은 좀 숱을 살려주세요.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그래서, 자, 윗부분 같은 경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감 처리를 할 건데, 이런 질감 처리도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의, 저는 여기서 이렇게 숱을 위에를 살짝 들어서 수술 살짝 이렇게 질감 처리 살짝 해줘요 이렇게 이거는 한 60발 짜리인가 60발 정도 되는 티닝인데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저쪽 옆에 오른쪽 라인에 숱이 좀 많았죠 그 부분을 좀 치러 갑시다 지금 윗부분에 있는 숱이 여기는 숱이 별로 없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숱이 없는데 이 밑에 부분이 숱이 굉장히 많아요. 저쪽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 좀 정리해 줄까 해요. 그래서 그런데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무거운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의 수술 질감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면 같이 넘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잘라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열심히 연습을 해 보세요 초보미용사분들 아셨죠? 제가 질감 처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많다고요? 말이 많냐? <웃음> 말이 많아? 적당한 설명입니다 그렇지 적당한 설명은 해가 안 된다고 열심히 들어야죠 끝까지 자잘 듣고 계셔요 우리. 구독자 분들 열심히 또잘 들어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 보이시죠 열심히 합시다 우리 뭐든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17분에서 거의 20분 사이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거는 엄연한 내 나름대로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재미로 보지 마시고 되게 좀 우리가 성심성의껏 제가 열심히 올린 것만큼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한번 봐주시면 저로서는 완전 감사하죠 말 잘했다? <웃음> <웃음> 어, 일단은 머리가 이렇게 좀 쳐주면 어때지 여기가 되게 가벼워졌지? 어 네네 그 네. 어, 아까 뭉쳐있어가지고 꽝꽝했던 것보다 약간 이렇게 방방 뜨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음. 나왔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질감 처리를 잘 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 까칠까칠한 수쳐서 머리가 날라갔거나 머리가 짧아가지고 좀 이렇게 안 나왔던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가려지는 거지 그래서 속에를 살짝 이렇게 질감 처리를 살살 쳐주세요 우리 수도 없는 분들은 한 가닥 한 가닥이 되게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지 소중한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너무 난잡하게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착 날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스타일이 그 머리가 떴던 부분들까지도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옆머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좀 가볍게, 그죠? 가볍게. 자,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너무 수술쳐도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걷어내 위에는 좀 걷어내주시고 이 부분을 수술친 거예요 질감 처리로.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요 부분이 좀 약간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 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머리를 좀 깔끔하게 넘기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숱이 이쪽으로 해서 많이 가벼워졌지.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봐. 이 지금 여기 윗부분이 많이 쳐서 수술 질감 처리 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좋아졌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잘 잘랐고 이 라인이 떠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다녀도 될 정도의 머리 길이가 됐죠. 여기 뜨는 것도 없고, 그치? 네. 확실해, 이거 확실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벼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밑에 라인이 너무 뾰족뾰족해 가지고 눈 찔리는 경우도 많잖아. 그랬어? 눈 찔렀어? 어. 그래서 이 라인을 약간 앞쪽으로 내려 있는데 중요한 건 앞머리를 자를 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로 올려 본 것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셔야 돼요. 이쪽 밑으로 45도. 위로 올리게 되면 윗머리가 잘리고 밑에 라인은 안 잘려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45도로 밑으로 내리셔야 윗머리가 많이 안 잘려. 그리너는 여기가 없기 때문에 안 잘려. 그래서 <웃음> 밑에 머리를 약간 45도로 밑에 45도로 해서 밑에 끝을 살살 이렇게 정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라인 쪽에 끝 쪽이 이렇게 좀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시도 많아보이는 경향을 볼수 있죠 그렇지 않아? 음. 그냥 이렇게 뾰족뾰족하면 되게 이게 가뭄에 비오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뾰족뾰족 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 상고형 투블럭 상고가 됐죠? 그죠? 됐나요? 네 어, 확실히 됐고 그래서 이렇게 투블럭 상고가 됐을 때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좀 올려 줄게요 바로 그래서 이 머리를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스타일 있게 하시면 내가 될수 있으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만 하고 끝내는데 방법을 좀 알려줄게. 깨끗이 이제 터 그리고 이 앞머리 같은 경우를 약간 드라이로 잡고서 이렇게 좀 빼줘.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두고 하나, 둘, 셋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해. 드라이는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위에 라인도 잠깐 이 가르마 탄 자리를 살짝 이렇게 열을 주고 하나, 둘, 셋 식혀. 그렇지, 그러니까 손이 가는대로 나오지 내가 손이 가는대로 나온다는 거는 잘 식어서 그래 이 뜨거운 게 식어서 그래서 머리를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핸드드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선수들은 핸드드라이를 해 어? 음... 그렇게 해서 핸드드라이를 통해서 스타일이 나오면은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지 근데 핸드드라이가 아니라 빗이나 열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들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머리가 있고 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숱시 많아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 그냥 왁스 집에 있는 왁스로 어? 어때? 우리 광고 안해 그냥 왁스로 머리를 약간 이런 식으로 왁스로 스타일을 앞쪽으로 살짝 내려줘 이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방방 뜨는 머리들은 살짝 이렇게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아주 성심성의껏 잡아가지고 한땀한땀 잡아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숱이 꽉차 보이잖아 안 그래? 네 맞아요 안 비어 버논 뭐 아니면 내머리다 아니고 <웃음> <웃음> 일단은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이런 스타일로 하고 다니셔도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어쨌든 어, 우리 블랙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 수 있는 영상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너도 한번 보여주고 화이팅! 구독! 좋아요! <웃음> 눌러주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